상추, 상추 때 김치, 이 담아야지. 이게 상추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, 이 뽑아보고, 밑둥만 이니까똑 잘라야 돼, 밑둥만. <웃음> 이거는 키가 크네. <취약하네>. 밑둥 자르기. 필살 비싼, <웃음> 상추 밑둥 자르기. 이게 중기 상추야 중기 상추 여기 이건 아삭이 상추 아삭이 다 잘랐네? 응 너무 적냐? 됐어? 좀 적어 상추를 이거 밭에서 이렇게 잘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껍질을 이게 두꺼우니까 껍질을 좀 벗겨줘야 돼 희쳐가지고 이 상추 따지 이파리 따지 말고 여대로 달린 채로 희쳐야 돼요 상추, 이게 껍질이 좀꽤 두꺼워요. 그래서 껍질을 안전히, 희쳤으면은 껍질 안전히 다 벗겨줘야 돼. 안 그러면 질겨. 음. 도마에다 넣고 벗기니까 더 편해. 이렇게 부드러운 속살이 나올 때까지 벗겨야 돼. 다 벗겼다. 이제 껍질을 다 벗겼으니까. 어, 이 안에 좀쌉스로 맛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칼등으로 조금 자근자근하게 두드려주면은 어, 쓴맛이 좀 빠지라고. 너무 커가 하면 둥그러지니까 이렇게 살짝, 살짝만. 여기 이제 양념할 동안에 쓴맛이 좀 빠지라고 물을 뿌리 쪽만 이렇게 조금 부셔줘요. 여기 밥을 좀 넣고 밥한 댕이. <웃음> 그 다음에 배 반쪽. 생강 한톨 마늘 물을 좀 붓고 국물 좀 많이 하게 담을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좀 물을 많이 부었네 양파 3분의 1 정도 큰거 해서 홍고추 2개 이게 진간장이에요, 진간장. 멸치 액젓. 깨소금 좀 넣고. 설탕 하나. 간을 좀 보고. 싱겁네. 소금을 넣고. 국물랑 먹을 거니까 좀 삼삼하게 담아야지. 내가 매실을 잘 김치에도 안넣는데 물로는, 물러가지고. 근데 이번에는, 어, 매실을 조금만. 넣고 싶네요. 반컵 정도만. 이 상추 얘가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잖아요. 그래서 이 대에도 어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게 상추 이걸 먹으면은 기운이 불뚝 섞는다 그래서 이게 상추 불뚝 물김치예요. 국물이 잘박잘박하게.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이 되면 냉장고 넣어놨다 숙성되면 먹으면은 맛있어요. 이게 좀 상추가 많으면 좀더 많이 담으면 좋은데 상추. 대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조금이네요. 이렇게 해서 상추불뚝김치를 상추, 한번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